안녕하세요. 도전 케이스타 터2016 대상 팀 베이글레스의 박수홍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길이 측정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세계 최초로 스마트 줄자라고 하는 디지털로 측정하는 길이 측정 장치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다양한 컨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금이 있어서 일반적인 줄자처럼 쓸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눈금이 있지 않아도 그냥 바로 디지털로 나온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허리둘레 같은 거 측정을 하실 때 가로질러 놓고서 이제 몇 대기 몇 해가지고 측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고리만 체결해주면 바로 측정하기 쉬운 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앱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허리둘레를 바탕으로 본인의 체지방률이 얼마나 되는지 까지도 예측을 해주게 되는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앱에서도 뭔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워낙 줄자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힘들게 눈금을 읽고 기록해놓고 어디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보편적일까 한마디로 산업적인 트렌드도 그렇지만 저 본인의 불편함도 있어서 그 둘을 조합하면 좀 재미있는 아이템이 나오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무가품결상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할 때 초기부터 굉장히 함께 해왔는데 여정이 끝인 거라고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좌절감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몰랐어요 <웃음> 여기는 블루오션이야 이러면서 들어갔었죠. 이러한 기술적인 허들들이 그렇게 많았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들여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고 테스트해가면서 어떤 센서가 적합할지를 했어야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인 줄자를 지금은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특허 같은 것들은 국내만 19건 정도를 출원했고요. 을 해외에만 35건 정도를 출원했는데 을 많은 요소 기술들을 좀 확보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5G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VR, AR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도 단순히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측정값들을 고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신체 사이즈를 저장해두면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똑같은 아바타를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 놓고서 옷을 실제로 입혀볼 수 있는 가상현실 피팅 솔루션 서비스까지도 접목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조사를 다 돌렸어요. 데이터를 접목해서 사용할 수요가 많냐라고 했었을 때 건축이나 이렇게 공구 쪽이 될줄 알았는데 패션과 헬스케어 쪽에 굉장한 이 줄자의 수요가 있더라고요 고객들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좀더 집중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허리 둘레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지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다이어트 비법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대전 K 스타트업 2016에 도전을 했었고요 제품 처음 만들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었 대상 받고 우승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몰랐고요 너무 주목을 받아서 적응이 안 되는데 뭐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좋긴 했었죠 시장에 접목시켜서 이런 것들은 현실 검증이 잘 됐고 새로운 서비스가 또 나왔고 저희 스스로도 좀 채찍질하게 되는 되게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었 줄자를 쓰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미국,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시장 공략에 들어갔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하드웨어로 제가 솔루션 콘텐츠를 붙여 가지고 히트를 치고 싶은 원업이 회사고요. 차츰차츰 이제 지금부터 갖고 나가면서 빌드업시켜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세상에 없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없는 거면 분명히 시장에서의 니즈가 없는 것이고 많은 거면 이제 기술적인 뭔가 차별성을 두거나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건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 저의 경우도 막상 스마트 줄자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고 했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행동에 옮기시라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